봄철이냐, 봄, 봄, 삼색, 또 그늘 아래, 봄나비, 엉, 기었다.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내 모습 답답하기만 한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다들 잘해내는데 나 혼자만 앞으로 가지 못해 이 길에 I'm a female